연습 많이 합니다. 뭐, 춤인습도 하고, 음, 연습, 한 저는 좀 일상적인 걸 담고 싶어서 브이로그, 음, 혼자 많이 해보고, 음, 여러 개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또 찾아오겠습니다